니가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이 저희가 다 외면받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울하고요 네. 강아지도도 자본주의에 이끌렸는지 간식만 보고 저게 슬픕니다 네. 근데 간식 없으니까 힘가버리는게 마치 자본주의 사회를 나타내듯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있는 자 알고 계속 쫓아와요 고고고안 됐습니다 엎드려 이게 <웃음> 려케이요